I will 아이고 적당히 좀 쩔지 어, 어후... 거뭐좀 뿌려 있나? 안 나. 이거 까먹었겠이렇게대 어. 도안 돼? 대 이거 맘대? 이거 맘대? 이거 맘대? 이거 맘 이거 이 짝살 랐습니다. 이게 r 거 내가 너무 거게 지금 아이들 분사량이 2점이죠2점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할까요? 지금 1, 2 1, 1에서 음.. 정도 지금 이제 비정량을 못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에서 나오는 인젝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사이드가 조금 불투명하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찌꺼기들, 이 카본에 의해서 오염돼서 그 오염물질들이 나오기,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중속 분사. 이 중고속 영역대를 보는 거고요. 분사량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다. 인젝터의 그 그동아시 압축이 세다 보니까 지금 음. 이 오일실 자체도 지금 압축이 세면서 이제 망가졌어요. 그래서 요거는 가스켓까지 같이 교환 작업을 합니다.